네, 오늘 강의에는 단조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마이너키라고 하죠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곡할 때좀 특히 이제 CCM하고 예배곡에서 우리나라 창작곡의 경우에는 좀 단조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외국 곡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부를 때에 마이너 곡을 잘 번역을 안 하고 이제 단 어, 장조 곡을 많이 번역해서 어, 부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레슨이나 강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조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 이 단조 마이너 키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 곡 같은 경우에 뭔가 더 세련되게 느껴지거나 수준이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 그들이 멜로디 라인이 좋기도 하고 노래나 연주를 우리나라보다 잘하기도 하지만 어 그들의 화성을 분석해 보면 은음 마이너 코드를 잘 사용하고 있고 또는 단조 곡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작곡을 할때 어 장조곡이지만 어 마이너키를 중간중간에 어, 조바꿈으로 섞어주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마이너키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걸 저는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좀더 특색이 있는 곡또 다양한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장음계 장조에서의 다이어토닉 코드 7개만 가지고 어, 코드를 붙여 보기도 하고 작곡을 어, 멜로디에 코드를 붙여 보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코드를 더 많이 붙이고자 세븐스 코드도 좀 사용했는데 그래도 붙일 수 있는 코드가 기본적인 코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곡을 코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너 키를 배우시면 훨씬 더 다양한 코드를 붙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마이너 키의 다이어토닉 코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마이너 키는 다이어토닉 코드가 어, 그니까 스케일이 어, 장음계처럼 한 종류가 아니라 물론 장음계도 더 어, 구분을 하자면 더 있긴 합니다 네, 또 공식적으로는 메이너스케일은 한 종류인데 마이너스케일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인 내추럴 마이너스케일에 어, 대해서 오늘 배워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 네 트라이어드는 음이 1도, 3도, 5도 이렇게 세음으로만 구성된 코드를 말합니다 다이어토닉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 마이너 이 마이너 키는 시작이 마이너입니다 마이너가 중심 코드이기 때문에 어 시작이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메이저에서는 원이 메이저 코드였는데 당연히 마이너에서는 마이너 코드입니다 자, 이 마이너 코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C키, C장조키의 여섯 번째 코드 6도 화성인 A마이너 그 6도 화성서부터 1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즉 C장조 코드가 여기 이 C서부터 출발했죠 코드가 다이어트네 코드가, 여기가 1, 여기가 2, 3, 4, 5, 6, 7 이렇게 갔었는데, 단조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6부터 이제 단조의 1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키의 6도였던 A마이너가 1인데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1마이너라고 읽습니다. 그럼 두 번째 코드가, 투 디미니시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3 메이저죠. 메이저는 생략. 보통 생략하니까 생략했습니다. 그다음에 4 마이너. 그다음에 5 마이너 6 메이저, 7 메이저. 이렇게 7개의 코드가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즉 자연 단음계의 기본 7개의 코드입니다 자코드이런 배우실 때 영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용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용어는 조금씩 조금씩 익숙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일곱 개를 나눌 때에,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계열이. 자, 먼저 토닉 계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메이저 스케일에서도 토닉은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1도, 3도, 6도 였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어, 이 마이너 키에서도 원 마이너, 그다음에 3 메이저, 6, 저기 6, 이렇게 3 개가 톤이게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어, 차이가 있다면 장조에서는 1, 그다음에 3 마이너, 6 마이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다 바뀌었죠. 메이저가 마이너가 되고 마이너가 메이저가 됐죠. 네. 그다음 서브 도미넌트 계열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역시 메이저 스케일 때처럼 네 번째 4, 4도 화성하고 두 번째 2 화성입니다. 근데 이제 성질이 바뀌었죠. 메이저 때는 그냥 4였는데 지금은 마이너기 때문에 4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2도 2 마이너였었는데 지금은 디미니스로 변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 디미니스 이두 가지 코드가 서브 도미넌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코드는 세 번째 계열은 도미넌트 인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습니다 도미넌트는 역시 다섯 번째 오도 화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5 마이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코드인 7븐 베이저 이렇게 두 개가 도미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뭐 순서는 토닉 1, 3, 6, 서브 도미넌트가 4랑 2, 도미넌트가 5랑 7 이건 똑같은데 이 뒤에 성질만 바뀌었습니다 뭐 마이너가 메이저가 되고 메이저가 마이너가 되고 또 여기 마이너였는데 디미니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뀐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세븐스 코드 음을 하나 더 쌓아서 세븐스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마이너의 세븐스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 C의, C키의 다이어토닉 세븐스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C키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A마이너 키니까 지금은, 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 마이너 7. 자, 이 7이니 플랫5이니 뭐 메이저 세븐이니 이, 이것은 여러분이 막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트라이어드 위에다가 7도를 그냥 쭉 쌓아 나가면 은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생기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A-7이 나오고 두 번째 코드는 2-7 플랫5라고 해서 하프 디미니시 7이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5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B-7 플랫5가 나오고 3 메이저 7이 됩니다. 그래서 C 메이저 7 4마이너 세븐, 5 마이너스 세븐, 5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동이트 세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역시 기능은 똑같습니다. 7이 돼도 토닉은 원, u 리 식스, 서브도미넌트 계열은 4와 2, 도미넌트 계열은 5와 7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그렇다면 결국 c 키와 코드가 다 동일한데, 순서만 다르고 동일한데, 이, 이것을 어, 이게 왜 단조가 되고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실 텐데, 자, 일단 코드가 아무리 같아도 그 코드의 기능이 다르면 느낌이 확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C 키에서는 메이저가 중심이었는데 마이너 키에서는 마이너가 중심이기 때문에 느낌이 비록 이 일곱 개 코드가 순수만 다르고 C 키랑 다 동일해도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C에서는 원의 느낌이 장쪽이 기 때문에 밝고 강한데 이 마이너 키에서는 원이 마이너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둡고 부드럽게 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 내추럴 마이너스 스케일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 상태에서는 겉보기에는 이게 순서만 바뀌었지 C퀸지 A마이너 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드만 봐서는요 이제 곡을 들어보면 알죠 느낌이 그런데 우리가 이 내추럴 마이너스 케일을 배우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하모닉 마이너스 케일이나멜로딕 마이너스 케일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두 가지 마이너스 케일은 C키와 차이가 있습니다 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징적인 구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마이너스 케일에 있는 코드를 C키에 섞었어도 티가 안 나지만 만약에 다음 시간에 배울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나 멜로딕 마이너스 케일을 C키에 섞어 쓰게 되면 그 부분이 C키를 벗어난 티가 확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곡이 되고 조바꿈이 이루어진 다른 키로 간 느낌이 확 티가 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